PNC 1라운드 1 1번 홀에서 보여준 젓가락 행진곡일까요? 부자의 모습이 다정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퍼팅하는 타이거 우즈의 모처럼만의 모습 나이스 퍼 굿샷 드라이브샷도 상당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아들 찰리 우즈입니다. 굿샷 치자마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타이거 우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죠. 아들 찰리 우즈는 최대한으로 큰 아크 모습을 그려주기 위한 스윙 모습을 보여줍니다. 탑에서의 균형있는 모습도 좋고요 하체가 단단히 잡아지면서 피니쉬까지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피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 PNC 챔피언십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대회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하고 있는 리치칼튼 골프클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8일 금요일 새벽에 프로암 대회를 필두로 해서 19일 토요일 새벽에 1라운드가 진행이 되었고요 20일 새벽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총 상금 규모는 100만 달러 이고요 디펜딩 챔피언은 저스틴 토마스와 마이크 토마스 부자가 작년도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출전 자격은요, 메이저 우승이 있는 선수 20명이 아들이나 딸, 아버지 등 가족 1명과 팀을 이루어서 출전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팀 구성이 되는데요 경기 방식을 보면요 스크램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두 선수가 모두 티샷을 하지만 둘 중에 좋은 공을 골라서 다음 샷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p 시 챔피언십에는 어떤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느냐면요 타이거 우즈 부자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스틴 토마스 버버와슨 슈트트 싱크 맥구차 헬릭스텐션 그리고 진 퓨리, 데이비드 듀발, 넬리 코다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플레이가 기대가 되겠죠. 이번 PNC 챔피언십을 통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재활을 마친 타이거 우즈가 찰리 우즈 아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Father and Son 챌린지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됐던 것처럼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과 아들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로 이루어졌던 터너먼트였습니다. 36골을 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왔고요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포맷을 바꿔서 젊은 우승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출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필드의 활기를 더 불어넣는 대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골프여지 아니카소렌스타이 최초로 여성 출전자가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넬리코다가 아버지 코다와 함께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차량 전복사고로 필드를 떠났던 타이거 우즈가 복귀 무대로 선택하면서 전세계 골프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pga 투어 정식 대회가 아닌 이벤트이기는 한데요. 타이거 우즈가 아들 찰리 우즈와 함께 지난해 2대회출전에서 20팀 중에 7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2021 PNC 챔피언십 타이거 우즈와 찰리 우즈의 1라운드 성적입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는 버디 10개를 낚아채고 보기 없이 플레이를 펼쳐서 10 언더파 62타를 적어내면서 1라운드 공동 5위에 올라섰습니다. 1라운드 선두는 13번더파를 기록해서 59타를 기록했던 싱크팀이 차지했습니다.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타이거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는 아들 찰리 우즈를 도와주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호쾌한 티샷을 날리기도 했고요 티샷 후에는 다소 통증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또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몸 컨디션이 아니었던 타이거 우즈는 첫 첫번째 홀부터 버디로 출발을 했습니다. 3번 홀, 4번 홀, 5번 홀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냈고요. 10번 홀과 11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13번 홀, 14번 홀, 15번 홀에서도 3연속 버디를 기록했던 타이거우즈 팀은 마지막 18번 홀까지 버디로 장식을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타이거우즈 부자는 좋은 성과를 내주었는데요. 존 델리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동안에 바로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성적과는 상관없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우즈의 회복세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 PNC 대회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